아, 무슨 거의 소보로 빵 수준이에요 너무 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랑 브라이덜 샤워를 하기로 했거든요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머리랑 화장도 했습니다 그래 애기들은 그럼 그러... 어? 이너도웨딩 이거, 해야지 거 어, 다음 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가야 되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이거, 정신 없겠어. 그런가? 붙여야돼 언니 그글씨 네, 순서가 이거 뭐예요브라이더사라고드는거예요 이거 털자 잘용하고 아닌데 B로 시작해 B로 <웃음> 시작해 그러니까 저기 불장치상 같지 <웃음> 치킨이 먹기 너무 힘들다. 음. 짜! 맵있는게 맛있어. 음. 이 뭐예요? 시즌이 있 음. 음. 음, 잡아줘, 땡큐. 리뷰벤트어야 <웃음> <해야> 되잖아. <웃음> <웃음> 그건데, 이거. 뭐 이거 오티. 무지어튀김이랑 이거는 소스 우이 집에 오면서 선물을 사왔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거를 여기다 넣고 주약돌 여기다 넣어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인테리어 화분용으로쓸수 있는데 여기 밑에 디퓨저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디퓨저 다 쓰면 은또 갈아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예쁘다. 개 맛있다 진짜 웨딩반지 받아서 갑니다 지금 택배가 와서 뜯어봤는데 이거는 티코 ABC 주스거든요 이렇게 한 박스가 지금 택배로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 거는 아니고 협찬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BC 주스가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ABC 주스 1일 최대 섭취량은 3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하루에 한팩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ABC 주스가 애플이랑 비트, 캐럿 이렇게 세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박스에 2 4 개가 들어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기는 한데 이제 청첩장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첩장을 두 군데에서 무료 샘플을 미리 받았어요. 하나는 보자기 카드랑 하나는 바른손 카드 여기 두 군데에서 샘플을 받았거든요. 여러가지 샘플들을 골라봤는데 일단은 이런 일러스트 있는 것도 좀 골라봤거든요. 귀엽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요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네개 중에 이게 다른 거랑 다르게 특이한 게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신선했고 분홍색에다가 봄같고 예뻐서 괜찮았는데 요게 조금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종이라서 한번 이렇게 젖히니까 약간 찢어지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심플한 거는 요거 세개 정도? 요것도 세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이걸 제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모런 스타일 이런 리본 제가 리본을 또 좋아하거든요 요런 거랑 이것도 리본 솔직히 여기 다 시킨 것 중에 제일 예쁜 거는 요거였는데 여기 제일 예쁘고 많이 들었는데 요게 50만원이 넘었어요 300장에 이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 못해 50만원 주고 할수 없어 그리고 요거, 요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요것도 40 얼마 정도 됐어요. 이미 고르긴 했는데 일단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먹을 수 <웃음> I don't k I t t t o o d n I t w w I 형 아, 아이질거만 하는 거아고 포트, 비스코티 음 커피 찍어먹어도 되고 얘랑 같이 찍어먹어도 된대 음음 커피 먹었어? 가봐 음 아니 근데 컵도 예쁘지 않아? 맛이지? 그 맛이 거 먹어 봤데그 맛이 약간 나 그거 있잖아. 커피나 커피 맛 커피 맛일 지 금색 봉지 맞아 맞아. 그맛 어. 같더라고. 아 되게 맛인데 거 음, 군대 <shrie> <shrie>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는데 좀 배가 고파서 닭가슴살이랑 방울토마토랑 주스를 꺼내왔어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부터 좀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식단을 시작했어요 한 끼는 무조건 이렇게 먹고 한 끼는 밥을 먹어도 좀 적당히 먹으려고 비트가 무슨 맛인지는 몰라가지고 비트 맛은 모르겠고 주로 당근이랑 사과 맛이 나요. Thank <laughs> you.